랑. 그래요. 저말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네. 기다리시면. 네. 자, 그 대응과 함수에 대해 이렇게 세워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이거 치우고 갈게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네, 네. 이제 네개 남았어요 그죠 네개네개 이제 대박이 네개 일대일 일대일 함수 이대 함수는 무엇인가 일대일 함수는 일대 함수는 예, 예. 예. 어, 정의역 예. 이제 네. 네. 서로 다른 임의의 원소의 함수값이 잡아야 어, 어디에 일단 서로 다른 임의의 원소. 아 정의역 원소가. X에. 어, 정의역 X에. 서로 다른 임의의 원소에서. 서로 다른 임의의 원소. 최소 몇 개를 뽑죠? 두 개. 그래요. 두 개를 뽑았는데 그두 개의 함수값이 어떻게... 이제, 이제 달라요. 그래요. 맞아요.